약자만 왜 착취당하고, 약자가 또 반성하고, 약자가 또 용서하고 다 약자들한테 가르치는 도리예요. 용서하라고요, 여기. 용서하라. 가진 사람들은 용서 안 합니다. 다 뜯기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내가 좀 뜯더라도 용서해? 말대 좀 꽂더라도 용서해? 좀 닦음 할 건데 용서해? 자, 용서하라는 말은 절대 강자가 약자한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. 용서하라는 말. 이해되세요? 용서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는 하는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거는 늘 나와 남을 둘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지. 진짜로 반드시 용서하고 너 풀어줘야 돼. 절대 너너 고소하면 안 돼. 이런 게 아니라고요. 그런 분이 그 성전 뛰어가서 막 성전이 아버지 하는님 집을 더럽히는 자들하고 깽판치고 하실 그, 그런 분이시겠어요? 다 용서하라는 분이 아니에요.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하라는 거죠.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. 매도 사랑에 매여야지. 사랑 빠지면 그건 그냥 가혹행위죠. 그러니까 사랑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것 뿐입니다. 이걸 또 팔아먹어요. 갑, 갑자, 갑이 또 갑질할 때 을한테. 야, 성경에 용서하라고 좋은 말 있네. 용서해. 너는 왜 이렇게 고집부리니? 자기를 좀 부인해봐. 이게 다 갑질할, 갑질하는 갑질 사람들이 지금 약자들한테 써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, 여러분 혹시 그런 위치에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양심을 실천해 주셔야만 약자도 같이 삽니다.